일단은 돌을 여기, 여기, 여기 싹다 모아놨어. 네. 아니, 왼쪽, 뒤쪽 봐보라고. 뒤쪽, 뒤쪽, 뒤쪽에 다 저기, 저기 대로 해놨어요. 야, 많이 캐오긴 많이 캐왔다. 아무도나 빈 공간에다 넣어요 거기다가만 다넣기 정리 잘 해놨지? 좀 편하지 않아? 네. 네. 어? 어? 주석도, 아, 정... 어? 네, 어? 주석, 주석도 우리 캐온 게 많네요? 어, 어? 어 방어관 두 개? 무게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좀 똑같은.. 그림.. 그림 찾기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하면 돼 오! 어,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대! 허. 오 어, 진짜! 죽여요, 다죽여버려 그냥. 야, 또 어디가? 어, 쟤, 어떻게 보 뛰어가는 거야, 너? 아, 좀 도와줘. 피가, 개핀데. 저, 저, 저도 지금. <웃음> 전투 중입니다. 어, 어허! 철인님 <웃음> 죽었어. 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지금 좀 버텨줘. 나 어차피 죽어, 일부러 죽은 거야.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를 하면은 회피가 돼아 우클릭? 오케이 우클릭이서 뭐하라고? 우클릭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어 꼈다 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얘왜 이래? <웃음> 어! 죽었다! <웃음> 돌먹고 <맞고> 죽었다! <웃음> 또 죽었다! 그 태어나면은 모닥불 바로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상자에서 음식부터 바로 세개 아무거나 먹어요. 음, 오케이. 뭔데? 나 왜? 아... 아 존나.. 왜 무게가 이렇게 있다고야? 어이.. 집에 들어왔다.. 이 새끼.. 집에 들어왔어.. 얘 예. 어.. 얘 어떡해? 좀 먹었어.. 따방.. 그거 어디왔니? 이거 좀 살려야 되는데? 봐 응. 이게 뭐야? 응? 나좀 도와줘 뭐? 어디 니나어 다 죽였나? 초과가. 헤파. 또? 아나내 쪽으로 와서 무게 좀 들어줘. 예? 어 중량 초과라. 어. 그게 아니고 정리 한 도중에 와가지고 급하게 나가서 그래. 잠깐만. 던져. 그, 그러다가중는초가 돼서 모두 죽는다. 추가 풀려 아예 안 사는 거야, 그럼? 어, 그런 거 같아. 어, 그래서 아까 내가 당신 보고 좀와 달라고 한 거. 너 다른 줄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좀 저거 해야 돼 데요 어, 던져. 네. 어떻게 는 거야? 폴에서 던져. 아뭐던져 움직여. 네. 방어구 나와, 반우. 네. 음. 뭐 뭐부터 만들어드릴까요? 아니 저기 메탈 저거 저거 방 아. 무기, 무기 먼저 하는 게 어때요? 무기부터 해.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응. 음. 어, 구리광석 22개 있어. 어디다 놔? 구리광석. 그냥 거기 그리광... 뒤쪽에다가 아무 데다가 넣어두시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돌을 내가 이쪽에다가 어, 넣어놨는데 왜. 유석도 21개 있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넉넉하다고 그랬던거 그러면 그래도 주석을 좀 캐오긴 해야되잖아 그저 그렇죠, 계속 쓸려면 청동이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뭐 만드는 거...가 끝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자, 총동 여덟 개 무기 업그레이드 해도 돼, 총동? 메틀린 무기 먼저 만들어 달라면서 어어 어, 그것도 있지. 검. 아니 철태. 것도 있지만 나... 내구가 너무 빨리 따라가지고. 메탈링. 검. 철태. 네. 창. 양송창. 당신 야구방망이 빠따 썼잖아. 그거 다음이 철태야. 네. 철태요? 혹은 창을 하던가. 창이 더 세? 어, 그, 혹은 <웃음> 좀더 좁지 않나? 그니까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 좁, 좁,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 그냥 좁대는 거. 엉덩이. 그니까 철퇴, 그러니까. 어. 철퇴? 방패. 나 옷을 어떻게 입어? 아, 이렇게. 아, 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왜 뚫어놨어 단어? 아까 포기졌어포기진거야 뚫어는 게 아니라. 그, 그, 그. 자, 메탈림 여기 왼쪽 위쪽 상자에 철퇴. 음, 이제 단 단어코는 단어코 먼저 해. 저활 만들었어요. 가지 혹시 있나? 과주기. 몇 대지 가지고 있어? 잠깐만, 여기 가죽, 아까 넣어놨던 상자가 여기였나? 네. 여기 넣어놓을게. 여기 아까 처, 철님이 가죽 넣어놨던 상자에. 응. 우리 먹을 거 없나 봐. 응. 철퇴. 이건가? 예, 응. 네, 거기에 보면. 홍콩 철퇴. 이건가 보다. 4번 좋았어 둥긴데 <웃음> 나무가 없네? 나무 많은데? 어? 나무가 어디 갔지? 어, 아까 건너많았는데? 어, 그니까 많이 놀았는데 사라졌어 내가 딱 뭉쳐서 놨는데 여기 도댕이가또 있어? 나무 아까 겁나 많았는데? 여기 나무 오른쪽 제일 아래 상자에 어 이거 표지판을 써? 해놔야겠네 이게... 어여있다 여기 표지판 여기는 전기 없습니까? 아 무슨 <웃음> 바이킹이 있는 시대에 전기를 찾습니까? 일로 와봐 헤이 hey, 님들 네 이거 이거 일단은 뭐 방어가 없잖아 다들 광석 그래, 시험이 안나오지 아 뒤에구나 광 어? 됐다, 됐다, 됐다. 응. 돌. 여기, 여기 왼쪽 위에. 왼쪽 위 상자. 망토랑, 응. 강패랑. 나무. 아이고, 응. 아이고. 사슴을 좀 많이 잡아야되겠다 일단 사슴 망토라도 가죽 아주... <웃음> 여기 뭐라잡아야 여기? 가정은 좀 많이 잡마지봐 거? 왼쪽에 잡아다 예시 그리고. 이렇게해요어요이걸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뒤에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여기. 왼쪽이? 뭐? 표지판, 표지판 왼쪽이? 해놨잖아요. 여기 그 뒤에. 음? 어. 여기? 왜? 이거, 뭐? 가죽 투구? 가죽 망토? 방패? 단호가, 다 만, 세개 일단은 만들었는데, 단호가 안 차더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새끼, 쭈! 에? 배탈리 먼저 차요. 차고 남은 거 제가 낄게요. 아이 아, 새끼 존나 네. 저렴다니네? 청동이 좀 있나? 청동 네개 물이겠구만 야저 망토 찾았어요 저리님 만들어주시응 망토 하나 더 있, 있나? 방패 차 요기 메.. 메탈림 방패 껴요 넣기? 방패 단축 기준이 넣고 5번 그러면 둥기랑 방패 이렇게 들잖아 낮에는 싸울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눌러 마우스 우측 키누면 르 방패를 막는 거 어. 막다가 안되면 쉬프트 키누르면 이게 피하잖아 쉬 안돼 아니 아니, 스페이스 봐네어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우, 이런 식으로 불러요어 그런 식으로 하면 돼날 밝으면 사슴 잡으러 가자, 단호 네 되게 많은데 사슴? 트로피? 그죠 많이 잡았잖아요, 우리 응 음. 이거는 근데 업그레이드 안되나? 뭐야? 곡괭이곡괭이는안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웃음> 일단은 휴식 누워 자 어? 아 고기 탔다 탔다 에이 그..뭐야.. 메텔님이 달아 놓으신거죠? 생고기 아..내가 다른거야? 이 e 누르면은 고기 있으면 달아 언제 새야 이거? 이게 퍽 하고 바뀌어 그림..그림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했으면 저거 하고 다. 돼. 이렇게 툭 하잖아 그럼 이렇게..어 이자 아우, 시간 잘 간다 <웃음> 아침이지? 네 가자 머리통 챙겼어요? 응 갑시다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거야? 님들? 네? 하자고? 저나와있는데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래쪽으로 가는 게더 낫겠구나. 위쪽보다. 응. 그렇지? 그리고 그... 메텔님 죽었던 자리에 해골 표시 있잖아요, 맵에. 그 M 눌러갖고 거기에 오른쪽 클릭하면 없어져요. 시체 먹었으면은 그 표시 없애면 돼. 재활 멋있죠? 철혜님 무시했어 어? 뭐? 재활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끝내 이 절벽이 네? 절벽 아니야 네? 여기 절벽 아니라고요? 여기 언덕? 아래. 언덕 킬. 에 떨어지면 죽은 거 아니에요? <웃음> 안 죽어. 이렇게 비탈 타고 내려오는데안 죽어요. 여기 여기. 수차키에다가 머리통 올려놓고 수차키 눌러서 사용해봐. 자, 음식 드시고. 어? 나 음식이 없네? 나왜 이래? 뭐야? 어떻게 잡아? 저걸 잡아야 돼. 어. 내가 뭐 먹게? 와, 피다는 거 봐, 씨. 피해야 돼. 전기는 안 막아져. 야, 야, 야, 야. 사슴뿔 사슴뿔 집었어? 아? 아니, 데 단호 사슴뿔 집었어? 메틀링 어? 드신 거 같은데. 아세개 먹었다네요. 피채우고 한번더 잡아요? 어 그래도 이거. 나 사슴 남아서 빨리 올라.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나왔어 뭐 4범은 네더 잡을 수 있어 <웃음> 계속 잡아? 아니 뭐.. 안 잡으면 상관없지 않아요? 잡고 뭐 싶으면 잡고 일단은 새삼풀 잡... 6개니까 곡괭이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집으로 일단 돌아갑시다 그리고 네. 당신은 저거 버퍼 받아와 <웃음> 여기 재단 가서 벗고 봐줘 일부터1아이템드한번 봐요? 아 그거 재물고 없고 그템 소환하는 거 집으로 와요 일단 방어구 청동 방어구 세트로 다 맞출 거야? 어 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활로 멀리서 때릴 거라 일단은 그러면은 아오는화을 강화를 하고 네. 나는 방어구를 좀 맞추게 좀 해줘. 그게 나을 것 같아. 음, 그러죠. 일로 와. 당신은 일로 와. 따라와. 여기. 이쪽. 잠깐 난쟁이.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요, 요, 비석, 비석, 어, 뭐지? ESC 눌러봐, 맵 지워봐, 맵 지워봐. 그, 왜요? 희생님도 믿기 했어? 이거, 여기서 이게 했냐고? 안 했구만. 스키 생겼잖아. F 키 누르면 저 스키 써주는 거야. F? 어. 지금 옷, 지금 걸려 있잖아. 저거를 내가 써서 걸려 있는 거고 이거 한번 쓰면 쿨이 30분이야. 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쓰면 돼. 뭉쳐 있을 때 그러면 다 같이 걸리거든. 네. 그러니까 나 쓰면은 나는 30분 쿨타임이건데 다른사람은 30분 쿨타임이 안걸려 그러니까 뭐 단호가 쓰는 이게 연계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면 돼. 그럼 그거를 쓰면은 스태미너가 60% 덜 달아 스태미너랑 이동속도 뭐 그런게 좀덜 달아 꿀파괴기? 음, 무기예요 좋아? 이거? 불파괴기? 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초반에는 잡몹 잡을 땐 좋다고 하던 사람들도 있던데 뭐라고? 초반에 잡몹 잡을 때, 뭉쳐있을 때 쓰면 좋다고 하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래? 뭐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어이 이거 이거 집어 이거 가져가요. 뭐야? 그 복갱이. 어디 있는데요? 거기 아까 방어고 있는데. 복갱이?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야? 대박인데? 왜요? 와봐, 봐봐, 봐봐. 하하하하하, 쉽고 이쁜. 와, 이거 진짜 좋은데? 그냥 그 주에 광역으로 때려버리네. 어. 이거. 한거 날라가는거 봐 이거 ACM 모 쓰는거 같은데? 와 이거 개좋아 아, 당신도 이거 쓸래? 느리면 안좋지 않아요? 어? 공속이 좀 느려서? 아니 일단은 한대 치면은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맞으면서 다 넉백이 돼자 음... 우선 뭐야 이거 주게 10개 만들어놨으니까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아니면 뭐 템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될것같아요 뭐가? 아 어어 어. 일단은 넵. 이거 시험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보스 어차피 잡으려고 그 거기 가야되니까 갈까요? 그 보라색깔 그거 두개 더 무셔야되거든요? 어 이거 있으면 편하겠다 잠깐만 이거 네. 메텔도 하나 더 메텔도 하나 만들어서 쓰자 꿀 파괴기 사슴 아... 사슴 트로피가 없네 사슴 트로피하고 사슴 트로피 있으면은 사슴 트로피 저거 해갖고 꿀 음. 파괴기 좀 만들자 이거 광, 애들 뭉쳐나올때 이거 쓰면 진짜 좋겠다 음. 같은평 보호가 되겠는데? 음. 어? 씨앗 하나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버스 잡을 때, 뭔 씨앗? 그.. 보라색깔 우리 두개가 있었네요? 하나 있는 어디 어디.. 뭐.. 뭐.. 보라색깔이 어있어 그.. 그..보면 무슨.. 뭐.. 씨앗이 있잖아요? 잡템인데 보면.. 동그랗게 생긴거 삼각형 모양. 그게 세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뭐.. 뭐, 뭐, 이름이 뭔데? 고대의 씨앗이가 뭔가? 난 안보이는데? 여기 아래 잡템 아래 아 이거? 네 당근샷이네 아, 당근 아 고대샷? 일단은 가보자고 음, 이거 업글 안 할거야? 아 나, 나는 방어구방어구 방어구 만들어요 어, 아무.. 지금 툴을 바지 있으니까 투구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각반이고, 뭐, 투구가 없는데? 없어요? 바지가 각반인가? 각반이 바지죠? 그럼 흉갑. 청동투구 있네요, 청동투구. 아, 흉갑은 내가 지금 없어. 누더기 추닉이라 흉갑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사슴가죽 두 개. 사슴가죽이 있나? 사슴 가족이 없는 것 같아. 음 사슴 가족이 없다. 이따가 이따가 하지 뭐.